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자운의 광인, 문도 박사입니다. 롤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이번에 문도가 이렇게 리메이크 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광기 넘치는 리메이크의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스토리도 정상인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가 온갖 비인간적인 실험과 자기가 의사라는 편집증을 얻고 진짜로 찐 광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로 클래식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국자는왜 들고 다니는 거지? 여튼 이렇게 매력적인 방향으로 리메이크도 잘 되었겠다 이번에 새롭게 재탄생한 문두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잘 따져가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까요? 그럼 오늘도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만들지 한번 순서를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1단계는 회로 설계와 기초공사입니다 LED는 이번에 신체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 2단계는 세부 모델링입니다 여기서 모델링 이외에도 도색에 대해 약간 깊게 다뤄볼 건데 도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기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하죠 먼저 불을 점등할 수 있도록 배터리, 충전단자, DC컨버터, 스위치를 연결해 기본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ED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원래라면 전선을 몸에 감아 올라가고 난 뒤에 발광하는 부위에 LED를 연결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이번에 할팔 부분이 그러기엔 까다로운 점이 많아서 말이죠 LED가 팔 내부 부피를 덜 차지하기 위해 가장 작은 칩 LED를 사용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전선을 미리 연결해주면 이따가 몸에 연결할 때큰 난관없이 아주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머리를 쓰는 자가 고생을 덜 하는 법입니다 연결을 다했다면 이걸 그대로 팔에 갖다 붙입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어디에 불이 들어온지 얘기를 안했군요 불이 들어오는 위치는 양팔, 어깨, 눈에 빛나는 안광 이렇게 있고 LED 개수는 무려 10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또 많으니까 집에 LED를 많이 쟁여놓으세요 모든 연결이 끝났다면 d c 컨버터의 출력전압을 높이면서 빛의 밝기만 조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맨눈에 보기엔 매우 불쾌한 빛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법이죠 이런 빛을 은은하게 분산시킬 껴 뼈대에 완전히 고정이 될수 있도록 글루건으로 우선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덮습니다 자 여기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따가 근육을 붙일 때 설명을 드릴 테니 괜히 두껍게 덮었다가 다 뜯어내는 낭패를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거 글루건 뜯어내는 게 진짜 개고생이거든요. 이제 좀 적당히 은은한 게 아주 좋네요. 화면을 봤을 땐 아직 지나치게 밝아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글루건이 더 올라갈 걸 생각한다면 적당한 밝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근육이 올라가야죠. 근육은 LED가 없는 부위부터 먼저 해줍니다. 여기는 당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LED가 있는 부위는 상체 위주니까 나머지 하체 근육은 빠짐없이 다 채워주시고 이제 LED가 있는 상체입니다. 먼저 LED가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근육의 형태를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LED와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를 글루건으로 더 채워주는 거죠. 이때 글루건을 조금 더 두껍게 바르면서 문도 체형에 맞는 근육의 형태로 매끈하게 다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근육을 채워주면 되는데, 어, 이게 근육 베이스를 빨간색으로 하다 보니까 디즈니 영화 중에 빅 히어로 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빨갛고 통통한 베이맥스 같더라고요 등 뒤에 이렇게 보라색 사람도 올려놓으니까 완전히 빼박인 거 있죠 영화 안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믿고 보는 디즈니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아까 led가 팔뚝에도 있었는데 팔뚝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와는 달리 팔뚝은 좀더 원통형 같은 입체감이 더 있기 때문에 글루건의 층층이 쌓아가면서 근육 형태에 맞도록 조용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건의 두께가 너무 빈약하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근육의 밸런스도 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선 기초공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부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할 일은 더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힘내봅시다 다음은 피부 작업입니다 문두의 대표적인 색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주 생명체의 바늘 날리기 좋아하는 그가 떠오르는 보라색이 피부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만들어놨던 근육 베이스가 안 보이게끔 전부 보랏빛 피부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LED가 있는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진짜 다 덮어주세요 아니 그럼 LED 회로 왜 만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걱정 마세요. 빛이 나는 부분에만 이렇게 도구로 구멍을 내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필요한 빛은 딱저 구멍 크기만큼이니까요. 그리고 피부가 다 완료되었으면 좀더 한층 버전업을 시켜보죠. 비인도적인 실험으로 탄생한 문두이좀더 징그럽고 생생한 핏줄을 첨가해봅시다. 먼저 핏줄 모양대로 붙인 다음에 약간 물을 발라가면서 핏줄을 살살 문질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굴곡으로 핏줄이 완성됩니다. 전신 여기저기 에 핏줄이 올라가면 더 리얼해지겠죠? 몸체를 닿으면 이제 머리를 해야죠. 맨 처음에는 턱을 붙이고 안광이 올라가는 위치는 글루건을 더 발라 앞면의 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문도 얼굴형에 맞도록 살을 붙여가면서 다듬어줍니다. 리메이크된 문도는 사각턱을 가진 우람한 아저씨의 느낌에 아기 눈동자만양 희번뜩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친 느낌의 생체기가 얼굴에 조금 붙어있습니다. 아또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파란색 혓바닥도 빠뜨릴 순 없죠. 이 모든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했다면 눈썹이랑 머리카락을 해도 좋습니다. 눈썹은 송충이 두 마리를 연상시키는 두툼한 눈썹을 올려주시고 얘가 그래도 미치기 전에는 유행을 좀 따랐는지 헤어스타일이 리젠트 컷에 왁스로 머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 옆머리는 그냥 평면으로 붙이고 윗머리는 잔디인형처럼 올려주면서 리젠드 컷의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나면 1단계는 끝 치치 아닙니다 피부톤이 다 단색이라 아직 밋밋하잖아요 전신의 굴곡진 부분이나 좀더 다채로운 피부톤을 살리기 위해 여러 색을 섞어가면서 화장으로 피부를 잘 살려줍니다 특히 아까 핏줄 같은 부분은 음영을 잘 잡으면서 화장을 해주면 더 부각이 되어서 훨씬 더 징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 화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이 완전 고정되도록 픽사티브만 싹 뿌려주면 1단계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문두에 걸맞는 징그러운 기본 베이스가 갖춰졌으니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해 가볼까요? 이제 2단계 세부 모델링 단계입니다 먼저 아까 빛이 세어나게 구멍을 냈던 부분에 기계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구멍 주위로 회로기판 비슷한 패턴을 붙여준 다음에 구멍 부분에는 동전배터리 같은 모양으로 클레이를 붙여줍니다 팔뚝 같은 경우는 회로기판의 패턴 없이 그냥 동그랗게 붙여주면 됩니다 물론 빛이 나올 수 있게 구멍을 내줘야죠 이렇게 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내부와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글루건으로 높이를 맞춰주면서 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는 빛이 흘러나오는 곳에 나사 머리처럼 일자로 모양만 내주면 끝입니다 다음은 문두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큰뼈톱을 해야죠 미리 만들어 놓은 손잡이 뼈대에 길이를 맞춰 톱몸을 제작합니다 얇게 평면으로 편 클레이를 톱의 모양에 맞게 도구로 잘라내주면서 면을 만들어주고 당연히 날카로운 톱날도 아주 정성스럽게 다듬어줍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손잡이에 붙였을 때 휘어지거나 하면 안되니까 이걸 이대로 약 서너 시간 정도 굳혀주고 그 다음에 붙이겠습니다 시간만 많으시다면 하루정도 놔두다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다 굳었다 싶으면 이제 이걸 손잡이 붙여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도의 톱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톱의 디테일을 위한 나사라든가 자잘한 장식부터 목재 손잡이까지 하나씩 해주면 톱은 완료입니다. 저는 여기에 진짜 똑같은 비주얼을 위해서 아주 제대로 도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치덕치덕 바르고 있는 게 크롬 마카라는 도색 재료인데 일반적으로 금속을 도색할 때 쓰는 에나멜 페인트보다 더 미친 광택을 내는 존재감이 강한 녀석이죠. 여튼 이걸 밑바탕으로 깐 다음에 톱날에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에나멜 페인트로 거치게 깔아주면 약간 녹이 쓴 듯한 톱날이 이렇게 손쉽게 완성됩니다. 이건 이대로 왼손에 붙여주고 얘가 놓치지 않고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도 붙여줍니다. 손가락까지 다 붙인 다음에는 손등에 있는 구멍도 아까 기계 장치를 붙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페로 모양의 패턴과 구멍을 내. 주면 끝입니다. 이제 옷을 입혀줘야겠죠 먼저 클레이를 얇게 펴준 다음에 바지부터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바지는 비대칭으로 오른쪽 부분이 반바지처럼 찢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해서 바지를 만들어준 다음에 골반이나 관절이 있는 부분에 옷주름을 넣고 그 외에 재봉선 같은 것들을 도구로 그어줍니다. 여기서 바지 옆면 같은 경우는 격자무늬로 문두의 컨셉이 컨셉인 만큼 디자인도 흔히 정신병원 구속복에서볼수 있는 쿠션 같은 느낌의 깔깔이 패턴으로 이게 단벌의 느낌으로 옆구리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이걸 옆구리까지 다 채운 다음에 앞뒤로 조끼 같은 형태로 면을 덧대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옷 형태는 준비 끝입니다. 아어 그건 그렇고 제가 원래 생하얀색을 잘안 쓰는데 컨셉 때문에 전신을 하얀색으로 두르니까 보기만 해도 눈이 피로하네요. 어 나도 정신 나갈 것 같아 다음은 구속복의 디테일을 넣기 위해서 여러가지 요소를 추가할 것입니다 먼저 병동에서 탈출한 거친 느낌을 위해 옷을 약간 찢을 건데요 이렇게 도구로 찢을 부분의 모양을 찍어낸 다음에 그냥 인정사정할 것 없이 그대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구속복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압박용 붕대를 복부와 등을 오가면서 붙여줍니다 아 그리고 하는 김에 허리띠도 같이 둘러준 다음에 붕대에 들어가는 버클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지금은 버클 색이 생노란색이지만 걱정나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 도색할 거거든요 옷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일러스트 에보이던 가방을 해야겠죠? 가방 바닥을 먼저 만든 다음에 마치 주사위 전개도처럼 가방의 모든 옆면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주사위랑 다른 게 있다면 윗면은 따로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 부분을 옛날 지갑처럼 테두리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걸 허리춤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죠 가방을 만들었으니 안에 들어갈 내용물도 같이 만들어야겠죠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사하면 떠올리는 수술 도구인 메스, 가위, 핀셋, 바늘 그외 여러 도구들과 어... 이유는 모르지만 국자도 있습니다 어...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의학 전공을 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댓글로 저 국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가방 안에 들어갈 내용물인 각종 도구를 만들어주고난 다음에 아까 톱을 만들 때처럼 잠깐 굳도록 놔두겠습니다 도구들 크기가 작아서 그렇게 길게 놔두진 않을 거예요 그럼 잠깐 마르 동안에 도색을 빠르게 해보죠 문도의 안광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빛은 약간 하늘색의 빛으로 클리어 페인트를 살짝씩 찍어 발라 빛의 색을 바꿔주고 기계장치나 버클 같은 경우는 금색 에나멜 페인트로 칠해 금속 재질의 느낌을 내줍니다 여기는 크롬 마카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면적이 좁아서 생각보다 티가 안 나는 데다가 틈새 같은 부분은 칠하기 힘들어서 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광택은 덜해도 안정적인 에나멜 페인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대로 뭔가 밋밋하니까 작품에 제대로 광기를 한번 담아볼까요? 에 붉은색 클리어 페인트를 그야말로 치덕치덕 발라서 마치 방금 막 사람 하나는 썰어지 끼고 온 듯한 생생한 피 자국을 만들어주고 좀더 광기를 넣기 위해 페인트를 깊게 찍어 바른 붓을 이렇게 세게 쳐주기만 하면 페인트의 방울이 온 몸에 튀기면서 그야말로 생생한 피 바다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리얼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도색을 하는 동안 아까 말려둔 도구들도 어느 정도 굳었네요. 여기는 앞서 칠한 것과는 달리 에로 사항이 없으니 크롬 마카로 아주 때깔 좋게 칠해주고 이걸 그대로 가방에 꽂아주기만 하면 정말 간단하게 끝입니다. 아 그리고 이 세안 옷이 약간 눈이 아프니까 원래 기존 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음영 처리 식으로 색조 화장만 해준 다음에 아까 피부 때처럼 픽사 팁브를 뿌려 마무리를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모델링 작업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광기가 있는 모습이 여과 없이 잘 나타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해야겠죠 회로는 3D펜을 사용해 스위치와 충전단자의 구멍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프레임을 둘러준 다음에 바닥은 전부 검은색 클레이로 메꿔줍니다 아 제가 깜빡했는데 발가락을 안 했네요 바닥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발가락과 한쪽에는 슬리퍼를 완성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트레이드마크인 로거를 찍어주기만 하면 자운의 광인 문도박사 완성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문도는 개격 캐릭터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저는 이번에 이런 이미지를 약간 덜어내고자 하는 생각에 광기 넘치게 피냄새도 약간 넣어봤습니다 어 근데 지금 또 보니까 피를 좀 많이 튀겨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멀리에서 봤을 때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도 문도를 개격 캐릭터로 기억하지 않겠죠?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까지 저는 살면서 문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외형도 잘 빠진 상태로 나온 김에 한번 큰 맘먹고 플레이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5분 만에 답 차이가 팀 채팅에 울려퍼질 것을요. 아... 나도 게임 잘해보고 싶다. 오늘의 작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